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일부 아파트들은 상승되어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자기 필요해서 또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죠. 예전에 거래가 활성화되었던 택지지역의 아파트들, 동구혁신도시나 북구의 마찬가지, 연경택지, 하락도 중요한데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더 중요한 거죠.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영경택지의 영경동화 아이웃입니다. 세대수는 627세대, 네쁘지 않고요. 사용은 2020년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건설사는 동화. 그런데 19년도에는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죠. 중공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양권으로 엄청나게 거래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고가는 5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래가 일부 많이 없었고 현재는 거래도 없는 편에서 가격이 완전 예전 가격으로 그대로 떨어졌죠. 3억 6천 그리고 현재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게더 문제고요. 비타에 마찬가지 3억 초반에서 3억 중반, 중반대로 해서 대부분 분양권으로 거래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는 거의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42평 마찬가지 대부분 분양권으로 이루어졌다. 최고가는 6억 5 3 0 0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여기 많이 거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내려오는 가격은 5억 5천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양권으로 거래가 되고 나서 실입주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반영시키듯이 매매는 현재 52건이 나와 있지만은 거래 자체도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매매가 3억 7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는 대부분 3억 후반대 4억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자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내려오는 전세는 2억대까지 전세가 떨어졌지만은 21년도, 20년도 3억 9천에서 4억, 3억 8천. 일부 꽝통 전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경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화를 앱은 많이 받았는데요. 뭐 저는 항상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뭐숲속 비우고 공기가 좋고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시내 중심지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돈 주고 이런 아파트에 살 바에는 저는 뭐저 같으면 집 짓고 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촌집 하나 구입해서 리모델링 하거나 진짜 산 중턱에 그러면 촌집을 구입하는게 맞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에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 확인은 오늘 처음 해보지만은 거래가 거의 대부분 없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모든 것은 언급성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필요했을 때 언제든지 쉽게 팔아야 되고 그 가치에 받는 금액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내권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외의 외곽지는 좀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묘동의 연경 아이파크입니다. 잠깐지 세대수는 792세대, 사용성인 2020년에 중공이 났죠. 그리고 건설사는 현대, 위치는 지묘동 1337번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거래는 2019년도에 분양권으로 엄청나게 거래가 된것 같아요. 3억 4천, 3억 7천, 8천, 그리고 최고가는 뭐 4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죠. 그렇지만 현재는 거래되는 금액은 예전 분양가 밑으로 거래되었는 3억 2천 9백까지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뭐 지금 대부분 3억 초반대의 전세가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지금 현 입장에서는 그나마 2억 중반대로 전세가 좀 내려왔는데 다른 평소에 아파트는 대부분 거래가 안되고 있고요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것도 약 40건의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가격은 더욱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유라동 로터캐슬 합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447세대 사용승인 건축은 15년에 건축되었고 위치는 유라동 1216번지입니다. 보시다시 피 2018년도에 가격대가 4억 3천대 시작해서 최고가는 6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거래가 되고 4억 5천까지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많이 거래가 안되고 있는게 더 중요한 거고요 실제 제가 내용에 빠져 있는 것들은 조금씩 하락하는 내용의 아파트 가격들은 대부분 제외하고 급락하는 아파트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부 전화가 오셔서 어디 어디 부탁합니다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체적으로 거래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하락을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고 가장 급락했는 아파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 쪽에서는 혁신도시 주변이나 공항 부근에는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혁신도시 일부 거래가 되었는 것도 예전 가격 뭐 5억대에서 최고가 6억 3천, 그리고 현재 다시 4억 5천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 비타입 마찬가지 많은 거래는 없지만 예전에 19년이나 20년도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가 지금 최고가는 다시 6억 7천, 현재 다시 예전 금액으로 내리고 있다. 38평 마찬가지 예전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4억 8천에 거래가 되던 것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5억 8천 정도 올랐다가 현재 계속해서 예전 가격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전세가 좀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거래 금액이 4억 5천인데 지금 전세가 5억이죠. 5억이 있고 뭐 그나마 지금 현재 조금씩 내려서 거래는 되지만은 4억 5천에 또 전세가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38평 A타입도 현재 예전에 거래는 금액들은 대부분 4억 4천 5천에 대부분 거래가 되었고 현재 그나마 3억 5천으로 내려왔습니다. 38평도 마찬가지 현재 지금 3억 8천으로 거래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불과 1, 2년 사이에 대부분 전세 거래 금액은 4억 6천대 거의 매매가에 호가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세가 가장 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매매로 53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각산 성지 같은 경우는 뭐 적은 평수의 아파트인데 예전 금액에서 사실 뭐 21년 전에 대부분 가격대가 하락을 한번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에 실제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됐죠. 저렴한 아파트, 작은 아파트도 폭락하고 있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격을 높게 주고 구입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을 더 내리지 않고 한번 기다려 보겠다. 제대로 된 손님 하나 만나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구입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주더라도 또 구입을 하는 사례들도 있고 현명한 분들은 계속해서 더 기다려보면서 금매물만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보고 또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되면 또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게 세상 이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도 매매도 시기가 중요하고 인기도 중요하지만은 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선 농문멘션 오래된 아파트죠 평균적으로 2018년 19년도에 어느 정도 거래가 들쭉날쭉하게 거래가 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일괄적으로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이 같은 경우는 올랐다 내리다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데 개념이 없습니다. 시세의 개념이 없이 지금 뭐 최고가는 또뭐 1억 3800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1억 또 700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웃기게도 실제 지금 현 입장에서도 뭐 가격대가 한번 오르고 나서 거래는 없지만은 실제 21년 11월에 뭐 가격이 또 올라서 거래가 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22년 8월 달에 마찬가지 1억 9천으로 또 올라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거래가 안된다는 자체는 그만큼 분위기에 동조해서 뭐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매수자들이 거의 대부분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 혁신도시 LH4단지입니다. 세대수는 572세대, 사용성인은 17년조 전공이 났고요 위치는 각삼동 1054번지, 평수는 25평 ACB타입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실제 예전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억대. 그리고 최고가는 또 2억 8천 그렇게 높게 거래는 안됐고요마찬가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거의 2억에서 2억 초반대로 계속해서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주 심각한 것은 대부분 전세를 거래했는 가격대가 2억 4, 5천 정도에 대부분 물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현재 지금 1억 8천 정도 거래가 되었지만 대부분 2억 4천, 2억 3천, 2억 5천. 20년, 21년 거의 엄청나게 많은 전세들이 거래가 되었는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매매 물건으로 5 7군의 매매 물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다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타입별로 차이도 좀 어느 정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평수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청수별로 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5평 A타입 같은 경우 활성화 좀 많이 됐고 25평 C타입은 A타입에 비해서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마찬가지 계속 가,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요 B타입은 아예 자체 거래가 없습니다 아파트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A, B, C타입 중요하고 청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죠 구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축으로 갈아타는 분위기고, 구축의 아파트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신축을 구입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는 계획이라고 생각되고, 구축은 아주 급매물로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는 게 현실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 정도야 나도 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분 있겠지만 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각산동의 각산 태양 대시앙 세대수는 839세대 세대수가 좀 좋은 편이죠 건설사 태양건설이고 마찬가지 위치는 각산동 90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정도면 그리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타입은 36평에서부터 54평 다양하게 평수가 나와져 있는데 예전 거래되는 금액들은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억 8천 3억 초반에서 엄청나게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3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억 9천 5백까지 가격이 내려오고 있고요. 2018년도, 19년도에 어느 정도 활성화된 거래 금액으로 현저하게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2억 9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2억 7천, 8천, 9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22년 초반대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전세 만기가 많이 남아있죠. 이런 전세 마찬가지 어느정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웃기게도 36평 A타입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요. B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없고요. 48평 B타입 거래 없습니다. 49평 C타입 일부 거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실제 49평인데 36평 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죠 그리고 49평 D타입 마찬가지 2억 7천 54평 E타입 마찬가지 현재 3억 3천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웃기게도 평수가 더큰 평수들이 실제 어느정도 가격이 더 떨어진 사례들이 한번씩 눈에 보이고요 기존에 거래도 많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도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팔 사람이 없어서 거래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살 사람이 없어서 거래를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고 하지만 현재 매매는 71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거래는 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가격은 더욱더 하락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